자, 이번 시간에 강제 기술은 Y3K 롤러버라는 기술이에요 일단 Y3K가 Y2K에서 그냥 채플린 하나만 들어간거예요 그냥 막, 막 Y3K라고 막 세바퀴 돌고 막막 막 날라댕기고 막 이런건 아니고 진짜 채플린 하나 들어간다고 y 3 k 예요 자, 음, 근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채플린이 우리가 아는 아까 전에 강제했던 이런식으로 되는 채플린이 아니라 음 지금 내가 당근이 적응이 완전히 안돼가지고 이게 안되는데 자. 아이고 야. <웃음> 이 이게 채플린이라면참 계속 날아가니. 자, 이렇게 되는 게 버티컬 채플린이에요 수직으로 하는 채플린 그냥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채플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 당근이 적응이 안 됐다 했죠. 지금 당근 자체가 채플린이 진짜 안 되네요. 정말 안 돼요. 어, 썸채플린은 당연히 안 되고요. 되긴 되네. 아, 썸채플린은 되긴 되구나. 썸체플리는 연기할 때는 거의 안 되고요. 그냥 하나만 쓰면 되긴 되는데. 썸체플리는 거의 안 돼요. 지금. 그리고, 뭐지? 제로그라비티는 되긴 돼요. 되긴 되는데, 딱잘 되진 않고. 그냥 체플린만 잘 되네요. 어, 핑거 체인지도 되긴 되는데. 잠깐만 해보자. 죠 어, 아씨. 핑거 체인지, 다시. 핑거 체인지. 나, 나 핑거 체인지. 나 핑거 체인지. 자 아무튼 핑거체인지도 안되네요 음 버티컬은 거의 안되고요 핑거체인지는 언제는 그 약지까지는 되던데 당근으로는 자 아무튼 음 아무튼 그래요 정말 거의 안되네요 특히 에어리얼이랑 채플린이 거의 안되는데 음 채플린 강제를 하게 좀고시기자 아무튼 잡담을 버립시다 아무튼 버티컬 채플린이라 그래요 이렇게 수직으로 하는 채플린을 아나 진짜 어 계속 날라가 아 아이, 당근 아이씨 그래도 뭐초커 팬이는 잘 되니까 아무튼 잡다멜 다시 버리고 강좌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트 핸들 유지인 펜그랩 상태로 와주세요 어... 여기서 어떻게 할거냐면 제가 봐요 이렇게 할거... 어, 이렇게 Y2K 롤업를한 다음 수직으로 채플린 한 번을 해줄건데 이게 어떻게 될거냐면 제가 봐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주의할 점 Y2K는 이렇게 잡죠 세이프 핸들을 근데 Y3K에서 들어가는 Y2K는 이렇게 잡을거예요 검지랑 엄지로만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렇게 잡아준 다음, 그리고 버티컬 체플린, 수직으로 하는 체플린을 한 바퀴, 한 바퀴만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줘요. 그리고 올리면 이게 Y3K 로버가 돼요. 자, 이렇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하게 되는데 아무튼 무시해 주세요. 자 다시 Y3K 로버를 하는데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. 검지랑 엄지랑 잡아주신 뒤 검지로 버티컬 차플린을 한바퀴 해주신 뒤에 펼쳐주시면 됩니다. 자 다시 해봅시다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기술이 되시겠죠. 자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. y 스 k 일로버를 해주신 다음에 내 검지랑 엄지랑 잡아야 돼요. 이렇게 그리고 버티컬 차플린을한 다음 펼치면 끝나요자 이게 그냥 뭐가 제일 어려울거냐면 회전시킨 다음에 바로 이렇게 잡고 한바퀴 돌리는게 제일 힘들거예요 근데 뭐 연습하면 저처럼 돼요 아무튼 이렇게 강좌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근데 Y3K는 그렇게 필요한 기술은 아니까 뭐 나중에 추후에 점점 좀 손에 익으시면 그냥 해보세요 그냥 그냥 음, 알아만 두시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기술은 아니고 뭐그렇다고요자 이제 이걸로 맞춰보도록 할게요